기분 좋은 날은 늘 그렇게 딱 맞아들어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애매한 게 없지 널 만나러 가는 길도 온종일 설렜어 난 보고 싶은 것도 느끼고 싶은 것도 애매한 게 없지 음난 좋아 너의 모든 게 말야 아니 아니 난 좋아 그래 거기서 볼게 yeah 네가 온다 걸어온다 n 너 기분 좋은 바람이 후하고 불어오면내 마음도 후하 네가 보고 싶어 내게로 달려갈래 포근하고 좋은 너의 그품에로 너와 다툰 뒤엔 늘 이렇게 편지를 적어 사랑한단 말도 보고 싶단 말도 모두 담아놓지 널 만나러 가는 길에 몇 번씩 곱씹어나 하고 싶은 말도 널 생각하는 맘도 전부 다 전할게 음난 좋아 너의 모든 게 말야 이 아니 아니 나 좋아 그래 너에게 갈게 yeah 기분 좋은 바람이 후하고 불어오면 내 마음도 후하 니가 보고 싶어 내게로 달려갈래 포근하고 좋은 너의 그품에로널고 안고 있으면 따뜻하고 참 좋은 것 같아 꽃이 내살 사이로 스르르 나 잠들 것 같아, 바람이 음내 뺨을 스치고 널 보는 내 맘이 너와 니네 맘을 닮아 빛나죠 널향한내 맘이 후 하고 불어오면 내 맘도 후하 내게 가까워져 두 팔을 벌려갈게 보근하고 좋은 너의 그 품으로